모두들, 터라입니다. 리코, 아까 말씀드렸던 리코가 이름을 바꿨어요. 음흠. 스튜디오 리코로 사명을 바꾸고 새 출발한다. 라는 음... 소식입니다. 이게. 사실 모두가 스튜디오 리코라고 알고 있었는데. 그렇죠.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죠. 리코였습니다. 하지만 라이프 네. 이즈 코믹의 줄임말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<웃음> 이 리코가 그 화상기한도 지금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. 화상기이라고 올라왔을 때 댓글에 리코 작가님이라는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. 어. 하지만 작가 아니잖아요. 그쵸. 작가 집단이지. 그죠그죠 그래서 그걸 좀 명시할 필요가 있어서 바꿨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. 여러가지 방면으로 사업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바꿨을 것 같다 라는 네, 생각도 네. 들고 음. 지금 리코가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뭐 이모티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도 하고 있고요 원래 네. 태생이 애니메이션 제작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웹툰 제작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, 국제 제작이나 이런 것도 지금 확장하려고 한다라고 네. 하더라고요. 하 아무튼 여러분들, 그, 웹툰 쪽에서 있다 보면 스튜디오 이름 중에 좀 국직한 것들은 자꾸 듣게 될 텐데, 음. 뭐, 레드아이스라거나, 스튜디오 리, 리코라거나, 듣게 될, 뭐, 뭐, 뭐, 또 뭐가 있을까? 많이 있죠, 많이 있는데. 리코가 스튜디오 리코로 이름 바꿨다 정도는 그냥 교양, 교양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죠. 음.